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이어트 아이스크림 리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아, 여기 한번 보시면 짜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두 군데 브랜드예요 두, 브랜드, 두 군데 브랜드 요거는 라라 스윗이라는 브랜드 건데 제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6개가지 정도의 맛이 나오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게 한통에 파인트 크기예요 요거 한 통에 474가 260칼로리밖에 안 해요 이게 100ml를 먹으면 한 50몇 칼로리밖에 안 하죠 보통 제가 알기로는 프로틴 파우더도 한 50, 50칼로리 정도 하는 걸로 아는데 얘는 그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보면은 지방이 굉장히 적어요 지방이 그리고 스윈랜드라는그 브랜드인데 요거는 이렇게 9가지 맛이 팔아요 9가지 아홉 가지 이렇게 어 소분량으로 해가지고 100ml씩 파는 거 같아요 100ml씩 요거 100ml 하나에 50칼로리 아라스윗이랑 비슷한 거 같아 100ml를 봤을 때이두 가지 비교를 한번 가격 비교를 먼저 한번 하면은 이 라라스윗은 한 통에 7,900원 어, 파인트 기준이에요 파인트 요거는 세븐일레븐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요거는 작은 거 하나에 한 2,000원 정도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이게 100ml니까, 요게 474니까는 500ml로 봤을 때는 만 원, 0천 얼마 되겠네요. 가격은 요게 조금 더 비싸네요. 어, 우리가 보통 많이 먹는 하겐다즈, 나뚜루, 뭐 베스킨라빈스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하겐다즈가 파인트 기준에 한 12,000원대 정도, 나뚜루가 6,000원대로 알아요. 어, 베스킨라빈스, 베스킨라빈스 파인트가 한 7,000원대로 알아요. 그러면은 가격이 한 베스킨라빈스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이 금액대가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 혼자 먹어볼 건 아니고 저도 한번 먹어보고 일반인들, 일반인 기준 어, 같이 함께 시식할 어, 오늘의 게스트, 큰딸 중학생, 여자 중학생의 입맛을 입맛으로 한번 같이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리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같은 맛으로 한번 오픈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소해, 고소해? 응. 이게 보통 아이스크림하고 좀 다른 게 저는 느끼는 게 유제품이 좀덜 들어간 건지 샤베트 느낌? 좀막그 느끼한 느낌이 아니고 샤베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막 딱딱하지가 않아 부드러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딸기 시럽인가? 딸기 같은데 그냥 진짜 딸기 같은데? 딸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 스윗 랜드 하기도 한좀 약간 텁텁한 게 있는데 맛이 잘안나 오늘 음,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이거는 약간 이거 소리도 그렇고 어루, 어루, 얼음 슬로시. 그냥 슬러시 같아 슬러시 어. 그리고 안에 딸기 고형물이 없고 그냥 색깔만 딸기 색깔 그무고그물 맛이 안나 이게 더 맛있는 거같아 녹차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녹차를 엄청 좋아해요 녹차 이스크린 원래 좋아해 원래 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뭐야? No, God. 먹던 거 아니야? <웃음> 이거 딸기랑 너무 다른. 그러니까 딸기랑 꽉차 있었는데 <웃음> 이거 이거 왜 이래 이거 봐. <웃음> 잘못 안나 진짜 이거. 아무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녹차. 요거 이렇게 뭔가 뭐 이렇게 기포가 들어가는 이런 그러니까. 게 있고 전체적으로 이 스위랜드 게 색깔이 진해요. 진하고 고소해. 또나 설빙의 그 녹차빙수. 어. 설빙. 설빙 녹차빙수랑 비슷하다. 이게 향이 그래도 좀 있네. 음. 근데 똑같이 나뚜루, 하겐다즈, 베스킨보다는 확실하게 이것도 유제품 느낌은 좀안 나요. 그리고 이번에는 음. 이거 쓰인 랜드 거. 벌써 음. 벌써 이게 푸는 소리가 음. 얼음 얼음 느낌. 음. 쓴맛이 끊. 좀 맛있어 이게 아까 딸기랑 도 비슷하게 녹차 얼음물을 그냥 얼린 느낌 딱 봐도 보일 거야 아마 얘는.. 아이스크림의 느낌이 좋고 약간 슬러시 같은 느낌이 있고 얘는 딱 보면 아이스크림의 느낌이 있죠 어.. 확실하게 좀 틀리죠? 어.. 라라 수 있게 조금 더 고소하고 좀.. 이.. 향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바닐라 또새 거를 뜯습니다 아니야 아 근데 그게 딸기만 많이 들은 거네 아 그래 얘도 또 보면은 기포가 있어서 그냥 얼음 과자 느낌 얼음 얘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녹은 과자. 음. 그냥 일반, 일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그니까 얘는 진짜 일반 아이스크림 같다 확실하게 우유 맛이 확 나네 그니까 얘는 진짜 그옷 계속 식감이 음. 얼음가자같다그랬잖아요 더위사냥 같아 그 더위사냥의 느낌이야 식감이 일단 두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얘는 그냥 아이스크림 같아요 우리가 유제품이 들어가 있는 아이스크림 근데 얘는 약간 더위사냥 같은 그 슬러시 같은 느낌 근데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좋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좋아요 이런 유제품 느낌의 그런 부드러운 식감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맛이나 향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들이 더 좋습니다 어떤 게더 나은 것 같아 그냥 정말 정말 간단하게 아직 그냥 음. 먹고 싶을 때는 그냥 이거 먹으면 맛! 맛은 이거지! 맛은 이거? 응. 어 근데 이게 조금 들었으니까 한마 퍼먹는 것 때문에 좋은 거지 어, 그지 이거의 그치? 장점은 그건 거 같아 그니까 러 어. 100g으로 돼 있어서 아무리 다이어트여도 먹다 보면 이거는 다 먹을 수도 있어 한 통을 먹으면 260칼로리야 근데 얘는 100g밖에 없어 뜯으면 50칼로리 밖에 못 먹어 그러니까 다이어트 때는 이게 좋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나눠 먹을 수 있어요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맛이 좋은 이걸로 픽을 할것 같습니다 딸기, 녹차, 바닐라 중에 3개는 어떤 게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이거 바닐라? 나도 바닐라가 1번 딸기가 음. 2등 녹차가 3등 음. 음. 야, 근데 이거 맛 되게 궁금했어 먹어보자 음. 어떤, 어떤 맛을 먹어볼까? 나단호막 진짜 리코타! 이거 뭐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들었는데, 이거는. <웃음> 이거 사기인데? 이거 너무하잖아. 그니까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이 이거. 이거. 이거는 어떻게 들었을까? 짜잔, 짠, 짠, 짠. 다섯. 얘네가 뭐 제각각이네. 여긴또 조금 비어 있어 또. 뭐다 이래? 아 이거는 이것도 꽉차 있네요. 음. 이거는 밀크. 아. 이거 조금... 머리카락 들어가 있는. 뭐? 이거 진짜 뭐야? 이거 무슨 꼭 짜고 하는 거 같잖아. 양도 조금 들어 이거. 이게.. 잠깐만 이거 머리카락 넣을 거야? 아니야 이거 뜯자마자 이쪽에 있어서 이쪽 이쪽 이간네수공업으로 만드나? 왜 이래? 아.. <웃음> 어, 다 갖다 놔다 갖다 놔 <웃음> 일단 종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평 가격! 라라 스윗이 더 쌉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취향 라라 스윗이 더 맛있는 거 같아요 저는 소불량? 소불량이 되더라도 나는 그냥 큰 걸로 살거 같아 다음에 사더라도 다시 라라 스윗으로 사겠습니다 아, 아무튼 다음번에는 라라 스윗 다른 맛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다른 맛 음, 여러분들도 사서 한번 드셔보세요 한 번에 한 100g 정도 큰 통으로는 다섯 번 정도 나눠 드시면 될것 같고 그 아까 작은 통 같은 경우는 하나 정도 그럼 한 50칼로리 밖에 안 하니까 그거를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번에 짜잔! 이게 뭐냐 사가지포도집인데 저희 집에서는 항상 겨울이건 여름이건 얼려 먹습니다 짜자잔 짠짠 사과즙, 포도즙, 배즙 다 가능합니다 아...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집에 집이 있으면 다얼려드세요 아무튼 지금까지 홍언니의 아이스크림 리뷰였습니다 다음 편은 는또 다른 다이어트 음식으로 여러분께 리얼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